안녕하세요 밥술 한잔입니다 얼마전 백판기행에 나와서 화제를 모았던 소머리국밥집에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소머리국밥 왕팬이라 먼 거리임에도 안가볼 수가 없었어요 가격은 방송 이후 천원 올랐다더니 사실이었습니다 양 푸짐하고 맛만 있으면 모두 다 용서할 수 있죠 기본찬은 필수찬인 깍두기와 배추김치 그리고 고기소스가 있습니다 국밥에 있어 김치란 두사부일치에서 두와 사쯤 되는 존재가 아닐까요? 셋이 합을 이루지 못하는 국밥집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국밥 등장은 주문하자마자 약 2-3분 정도 소요됐고요. 아우 빨라요! 토렴을 거쳐 고개 말아져 나오는 스타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소머리국밥의 관건은 고기의 퀄리티와 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두께가 너무 얇아도 안되고 비계는 최소한이며 껍질과 살의 비율이 7대3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육질은 부드럽고 씹는 맛이 있고 비린내는 몰라도 잡내가 없어야 합니다. 종합해볼때 다른 국밥집 대비 꽤 괜찮은 편입니다. 껍데기가 적어서 아쉽긴 했지만 고기의 양은 약 10점 이상 들었네요. 방송과 많이 다르다는 평점과는 달리 이정도면 준수합니다. 단 따로 국밥이라면 양이 적다고 느끼는 사람도 꽤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물과 밥 반공기를 리필해준다면 12,000원이 나쁘지 않은 가격인 것 같아요. 국물 맛은 그냥 맑은 설렁탕 같았습니다. 특별할 것이 없지만 비린내와 잡내도 없네요. 기본 간이 안돼있어서 소금을 넣을 때두 스푼 정도 넣어도 약간 싱거울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소금을 더 넣을까 말까를 고민하게 되는 불편한 부담감이 있지만 많이 진하거나 약하지도 않는 아주 일반적인 국물 맛이었습니다. 특별하게 걸쭉하진 않았고요 끈적임은 적은 편이었습니다. 고기는 소스와 아주 잘 어울렸어요. 파가 잔뜩 들어간 간장소스인데 새콤해서 느끼함을 잡아줍니다. 간장을 잔뜩 묻혀도 그리 짜지 않아서 마음껏 찍어먹을 수 있는게 장점이네요. 그렇다고 간장소스가 특별하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고춧가루가 팍팍 들어가면 만두소스와 비슷한 맛이 날것 같다랄까요? 개인적으로는 고기의 고소한 맛을 그대로 살릴 수 있게 소금에 콕콕 찍어먹는 것을 좋아하지만 간장소스도 별미였습니다. 김치는 두가지 종류가 나온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국밥의 왼팔과 오른팔 같은 배추김치와 깍두기입니다. 배추김치는 겉절이로 깍두기는 살짝 새콤할 정도로 잘 익은 상태인데요. 겉절이는 담그자마자 나온 오늘부터 1일이 아니라 설탕과 젓갈이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지만 순수하고 풋풋함이 있는 연인 같다랄까요? 이제 막 손잡기 시작한 사이인 듯 아삭하고 달달합니다. 그의반의 깍두기는 중년의 부부같습니다. 애들 어느정도 키워놓은 갱년기 전의 부부같다랄까요? 너무 잘 익어서 살짝 신맛도 났습니다. 식당이 아니라 집에서 담근 것처럼 달지 않고 새콤합니다. 어떤 리뷰에서 너무 맛없어서 국물에 말아먹지 못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아마 본관의 깍두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하지 않는 굉장히 일반적인 깍두기 맛이란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이곳을 방문하게 된다면 유의할 점을 알려주겠습니다. 식당 위치가 광주곤지항 즉 경기도 외곽지역에 위치하지만 인근 골프장 손님 외에도 먼 거리마다 안고 찾아오는 타지역 손님들이 많습니다. 주차장이 매우 넓어서 다행이었지만 주말에는 줄 서는 경우도 많고요 재료가 소진되면 마감시간과 관계없이 문을 닫기때문에 곤란할수도 있습니다. 밥술족이 이곳에 찾은 시각은 주말 오전 10시! 테이블 거리두기까지 하는 바람에 30분만에 손님들이 꽉찼고요줄 서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인건 테이블 순환이 매우 빠른편입니다. 눈치껏 손가락과 눈빛으로 국밥을 주문하는 시스템이고요 메뉴가 단촐한데다 음식은 거의 5분내에 나와서 그런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감시간 최소 3시간 전에는 방문할 것을 권장드려요. 이상 겉절이 덕에 국밥이 더 맛있었던 소머리 국밥집에서 밥술 한 잔이었습니다. 디저트는 여러분의 달달하고 상큼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